더세게선바게스 손바닥, 그렇죠. <웃음> 다게 <되게> 최초로. 계속. <웃음> 아. 약간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뭔가 되게 엄청 디스토피아 같은 음. 그런 되게 회색빛 도시에 뭔가 음. 다크히어로 같은 음. 느낌. 약간 음. 고담스틱한 음. 음. 음. 고담 거. 음. 이제는 그럼... 멤버들의 목소리를 아니까, 음. 그, 그, 그렇게 해서 상,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선물을 해 거예요. 아! 그렇게 짧지 않아상이일자가 됐을 때. 네, 그,